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성입니다. 아, 계속해서 동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 그, 어, 건강과 운동 6번이죠. 6번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10분짜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좀 연관이 있는 동영상이에요. 어, 연관이 있는 동영상이고, 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웃음> 세미나나 어떤, 또 어떻게 우연히 또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드리게 된 어떤 사례들이 좀 중첩 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아 최근에 그냥 아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하면 어 그게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여러분 오늘 그냥 동영상에좀 세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세밀하게 들어보시고 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나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왼쪽으로 나타나느냐, 오른쪽으로 나타나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은 제가, 그, 건강과 운동 5번에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무거운가는 알 수가 없어요, 잘. 근데 이제 정상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로 이게 왼쪽 라인이 무거워지신 분이 아, 제가 6번 동영상에서는 심장이 뛸때 심장이 쿵쿵거릴 때 그런 현상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 근데 제가 최근에 몇번 어, 몇 도와드린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다 왼쪽이 무거우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었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이 무거울 수도 있고 왼쪽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은 왼쪽이 무거운 부분인데 오른쪽이 무우시 분들은 반대로 찾아가야 돼요 반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운동 방법도 약간 팔 운동과 물병 잡고 하는 운동 방법도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운동법이 하나 있어요 운동법이 아닌데 아,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컨디션을 조절하고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운동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미나에서도 한 번씩 사람들한테 시범을 보여주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세미나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씩 어, 주의깊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전화하면 어느 쪽이 무거우냐 자 팔이 가슴이 오른쪽이 무거우냐 왼쪽이 무거우냐 이런 모르겠다고 반응합니다 자. 오른쪽 머리가 무겁냐, 왼쪽 머리가 무겁냐 처음에는 다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대다수 일반인들이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다그치죠. 다시 한번 느껴봐라, 흔들어봐라. 팔도 흔들어보고,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인지하려고, 느껴보려고 하면서 해봐라. 이렇게 흔들어보라 그러면, 아, 점점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다가 조금씩 느껴지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물어보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제 동영상을 오래 보고 했던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면 아이 왼쪽 머리하고 왼쪽 목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또 머리만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증상들 다 얘기해 봐라 다리, 다리는 어느 쪽이 무거우냐 뭐 가슴 팔은 어느 쪽이 오른쪽이 무거우냐 왼쪽이 무거우냐 머리는 목은 오른쪽이 무거우냐 왼쪽이 무거우냐 자꾸 이제 캐치를 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얘기해봐라, 이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슬슬 풀어나요. 아, 왼쪽 눈이 약간 아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왼쪽 눈이 약간 아파요.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왼쪽 코가 좀 막혔어요. 어,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만히, 이러보면 좀, 슬슬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본인 스스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왼쪽 목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흔들어 보니까, 오른쪽 목보다는 왼쪽 목이 조금 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아, 약간 왼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컨디션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잠도 설치시고, 자다가 깨고, 막, 화장실도 쫓아가고, 하여튼 한 이틀, 삼일,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못 견디니까. 연락을 주시고, 막,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왼쪽 라인, 이제 왼쪽,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오른쪽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왼쪽 머리, 왼쪽 머리가 무겁다. 왼쪽 뒷목이 무겁다. 뭐, 어, 왼쪽 눈이 시하다 어, 왼쪽 눈에 막, 어, 이래 뭐 반짝반짝 거리는거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얘기를 해봐서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오른쪽 비 지금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이 오른쪽이 무거우냐, 왼쪽이 무거우냐, 자 이렇게 찾아야 되 찾아야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왼쪽이 무겁다고 이렇게 얘기 이제 판단이 되고. 심지어 다리까지도 확인을 해봅니다. 다리까 다리는 어느 쪽이 무겁습니까? 흔들어 보세요. 이러면. 근데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증상이 조금 분명하게 나타나요. 어,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아랫배도 아파요. 그러니까 상체는 왼쪽이 이렇게 무거운데 하체는 오른쪽이 무겁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왼쪽이 이렇게 막 무거운데 배가 뽕그라지처럼 올라와 있어요 이제 가스가 가운데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똑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도 그 뽕그라지가 풀려요 풀리기는 금방 풀려요 풀리는데 이제 그걸 가스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왼쪽 라인이 왼쪽 머리부터 왼쪽 팔 왼쪽 가슴 까지 무거워지고, 이제 다리는 왼쪽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어, 오른쪽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어, 오른쪽이 무거울 수도 있고, 왼쪽인데, 자, 왼쪽이 아주 무거운 경우는, 어, 특이한 경우, 그, 특이하다기보다는 아주 많진 않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좀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 다리가 무겁고, 혹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 혹은 배가 뽕그라지처럼 이렇게 뻘로 올라오게 되고, 그죠? 어, 그리고 왼쪽 라인이 이렇게 무겁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느껴보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무언가. 그 말은 이 왼쪽에 피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왼쪽에 피가 많으면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지금 오른쪽 상자가, 오른쪽 다리가 무거우면서 혹은 가운데 가스가 갇히면서 오른쪽이 무겁다는 라 것은 사실 또 왼쪽 창자의 가스가 부족하다 뜻이기도 되시, 합니다. 이제 하, 이게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나한해할까봐.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비대칭적으로 이게 몸이 정상적으로 이게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금 문제. 제가 최근 동영상에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딱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돼요. 다리, 그러니까 다리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자,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이 왼쪽. 왼쪽 다리와 왼쪽 배, 그러니까 왼쪽 소장이에요. 이 부분은, 5.5 대 4.5라 그래요. 왼쪽 다리가 5.5.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게 좋아요. 너무 무겁다. 이거 문제 있는 거고, 너무 가볍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5가 아니고 다리하고 배는 5.5 대 4.5. 자 오른쪽 다리는 4.5, 왼쪽 다리는 5.5가 됐을 때 어, 소화에 소화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이동이 그 그러니까 왼쪽이 5.5가 돼야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 왼쪽 무조건 1대 1로 맞춰야 돼. 1대 1로. 머리도 1대1, 팔도 1대1, 가슴도 1대1, 등도 1대1, 앞머리, 뒷머리도 1대1. 이게, 최상의 상태예요. 그 여러분,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요여러분 컨디션이 나쁠 때, 이거는 무조건 이게 1대1과 5.5대 4.5 개념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라 거예요. 이제 이래되면서 이제 폐도 어느 쪽으로 떨어져 있고, 가스는 이동이 안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최악이 되어버 거예요. 최악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렇게 도와드리면 금방 풀리기는 풀려요 뭐 금방은 아니다 한 시간 정도 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풀리기는 풀려요 어, 풀려서 뭐 고마움도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 제가 모든 분들을 그렇게 도와드릴 수는 그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랬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도 안타깝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한계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분들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해 주셔야 되고 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밖에 설명을 못드리는데 제가 말주변이 떨어집니다 말주변이 떨어져서 쉬운 것도 어렵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제딴에는 머리를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왼쪽 라인, 왼쪽 머리, 왼쪽 목, 왼쪽 가슴 여기. 약간 더 무거워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무거운지, 심하게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증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잇몸이 부어 있다. 잇몸을 이렇게 보고 왼쪽 잇몸이 빨개져 있다든가, 왼쪽 코에서 코피가 났다든가, 그러니까 왼쪽 뭐 뒤통수가 묵직하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현상이 있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심장이 뛴다든가. 심장이, 왼쪽이 무거우면 심장이 뛸 가능성이 조금,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네? 그니까 러 하여튼, 이 심장이 뛰고 왼쪽 눈이 그렇고, 뭐 하여튼, 그 이제 반대되는 증상은, 이제, 오른쪽 라인은 결린다는 거예요. 뭐 눈이 떨린다든가, 뭔가, 여기, 여기가 좀텅 비어, 오른쪽 머리가 좀텅 비어 있다든가. 이게 반대예요. 오른쪽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왼쪽이 무거운 거예요. 그죠? 왜? 피는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결국은 왼쪽으로더 많이 올라오고 오른쪽은 적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든가 오른쪽 귀가 막 이렇게 왜? 귀도요 묵직하게 오는 통증이 있고 뭔가 이렇게 끼룩꾸룩꾸르면서 이렇게 뭔가 피가 부족하면서 이게 이텅비 공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 이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명, 이명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피가 적다, 많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오른쪽 목이 결린다든가, 결리는 게 묵직한 거에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벼운 것과, 가벼운 성질과 무거운 성질을 구분을 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저기, 내가 오른쪽 팔이 무겁다. 왼쪽 팔이 무겁다.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가 느껴본 사람은 서서히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게 굉장히 심해져 버리면 이제 뭐 오른쪽 얼굴에 마비가 오기 시작한다. 이건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마비가 오는데도 들어 또 여러분들 마비도 착각할 수 있어요. 너무 피가 많아서 묵직한 마비가 있고 또 피가 아주 부족해서 막 떨리면서 오는 떨리면서 오는 어떤 누, 뭐 눈꺼풀이 떨린다든가 막 입꼬리가 막 떨린다든가 그런는데뭐 허허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오는 거는 가벼운 거고 그쪽은 피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 어렵죠. 근데 이걸 찾아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 이제 운동법을 적용해 보시면 잘 해보시면 컨디션이 회복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이것도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다는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왠가 아까 내가 어떤 분들은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왼쪽 창자가 빡빵해갖고 지금 5.5 대 4.5가 아니고 벌써 뭐7대3이 정도, 왼쪽이 7, 오른쪽이 3, 이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지금 이 동영상은 제가 첫번, 두번째 동영상인가, 왼쪽 라인 전체가 무거울 때, 거기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분들은,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고, 왼쪽 라인 전체가 무거운 분들은, 그 동영상하고 또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상체는 왼쪽이 무겁고, 하체는 오른쪽이, 오른쪽 다리가 무겁거나, 오른쪽 아랫배가 빵빵하다든가, 혹은 배가 뽕그라지처럼, 배가 빵빵하다든가 혹은 아랫배 전체가 묵직하다든가 어떤 이런 분들한테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어떤 대처법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의 깊게 판단하시고 저는 그래요 그냥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은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만나보는 대다수의 분들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없냐. 아, 모래주머니를 얼마를 차면 내 몸이 좋아지느냐. 굉장히 어떤 방법적인 쪽으로 계속 집, 집착을 하시고 착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 몸이라는 걸 계속 변화를 일으켜 가기 때문에 나빴던 몸도 좋아지면서 또 조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조정을 해 줘야 되고 시시각각 몸이 오른쪽이 무거웠다 가 왼쪽이 무거웠다가 다리도 오른쪽 다리가 무거웠다 왼쪽 다리가 무거웠다 계속 바뀌어 가는데 한 가지 방법 완벽한 방법만 찾아 헤매시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신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시니까 여러분이 동영상을 자꾸 들어보시면서 아 그렇게 한번 좀 그 혈액순환 원리는 가스이동 원리 균형 잡는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셔야지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뭐 물병을 몇 번을 들어요 머리는 뭐몇 분을 흔들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드는 거는 중요한 건 맞는데 어떤 때는 오, 오른팔을 흔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왼팔을 흔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오른손에 물병을 잡아야 되고 어떤 때는 왼손에 물병을 잡아야 되고 이게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니까 제 머리에 있는 걸 여러분한테 그냥 집어 넣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고. 운동 구을 하기 전에,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손에 지는 물건에 대해서, 또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 번, 아, 요건 좀, 다음에, 어 다음에 한번 다룰게요. 그니까, 러 여분들 러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전화기를 항상 왼손에 잡고 뭐 동영상을 시청한다든가, 뭐 항상 오른손에 잡고 동영상을 시청하신다든가 혹은 그 전화기를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 에넣는데 한쪽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져서 해, 어,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러면 균형이 무너져요. 왜 그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평상시에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더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머니 확인해 봐요 주머니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전화기를 어디 쪽에 많이 잡고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비대칭을 찾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른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오른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있는데 오른쪽 비대칭은 왼쪽 손에 더 무겁게 찬다 그랬잖아요 40g이나 30g 정도 왼쪽을 더 무겁게 차는데 오른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왼쪽을 더 무겁게 차는데 전화기 사용할 때는 오른손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오른손을 2, 왼손을 1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세밀하게 설명하기 좀 곤란해요 가방을 들고 다닐 때도 오른팔에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른팔을 한2 정도 들고 다니다가, 또 왼팔로 1 이렇게 옮겨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팔에 2분을 들고 갔으면, 왼팔에 1분 정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 왼쪽이 무겁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피가 올라왔다가, 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시행착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세미나에 가보면 막, 제가 꼬치꼬치 갱으로 보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니까 전화할 때는 전화할 때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전화할 때는 이 집에 있으면 누워서 가슴팍에 전화기를 올려 놓고 스피커폰을 해 놓고 이렇게 들으시던가 아니면 전화기 같은 거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게 스탠드 있어요. 그그폰 홀더 있어요. 끼우는 거.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시켜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누워서 이제 운동하시면서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게 좋지 한쪽 손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비대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전화기 무게가 200g 이거요 여러분 모래, 모래주머니가 몇 g 인지 모르겠지만 머리 주머니는 60g을 차고 전화기 200g을 잡고 있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체 쪽에 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 상체 쪽에 있는 피가 밑으로, 배 쪽으로, 다리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체 쪽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오른쪽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하면 왼쪽 머리가 아프고, 막 조금만 하면 왼쪽 가슴이, 왼쪽 팔이 무거워지고, 뭐 목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피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에 피 채우기 70% 채우고, 머리 흔들어주고, 비대칭 잘 맞추시라.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자, 오른쪽이 무거우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상체는 반대로 하시고 다리는 똑같아요 다리는 똑같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다리는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왼쪽 다리가 심하게 무거우신 분들은 그 건강과 운동 왼쪽 라인이 전체가 무거울 때라는 동영상 꼭 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무거운 걸 오른쪽 다리로 어떻게 넘기는가 어, 또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영상과 이 동영상을 병행해서 여러분들 잘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데 아주 최악의 컨디션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것같아서 지금 어, 설명을 이제 말을 이렇게 기관총처럼 하고 나면 가슴이 다탁 가슴이 다 터지고.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방법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순간적으로 왼쪽이 무거워져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른, 오른팔에 오른 오른손에 가방 무거운 거 들고 한 30분 돌아다녔다. 그럼 갑자기 오른쪽이 무거워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까 2대 1로 들으라고 한 거야. 네? 자 왼쪽이 무거워져 있는데 또왼쪽에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럼 더 무거워져 버리는 거야요안 되죠. 왼쪽이 무거우면 오른쪽으로 피를 넘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의 정상을 더욱 악화시켜버리는 그런 사,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자, 왼쪽이 무거우면 오른쪽에 물병을 잡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 넘어가는 건데, 이제 이게 기본 원리고,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어, 아까 얘기했는처럼 왼쪽 머리, 왼쪽 목, 왼쪽 팔, 왼쪽 가슴이 무겁고 혹은 심장이 뛴다든가또 오른쪽 다리가 무겁고 오른쪽 아랫배가 빵빵하거나 아프거나 배가 뽕그라지처럼 불룩 올라와 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셔야 되거나 모래주머니 뭐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착용하고 하셔도 되고 착용 안 하신 분들은, 모래주머니한 모레 개는 준비하셔야 돼요, 한 개는. 그 최소한, 어, 100g, 100g 정도를 만드셔야 돼요. 100g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니까, 러 그, 우리 쌀, 그, 전용 용기 있죠? 쌀, 쌀, 쌀. 그, 밥할 때 하는 쌀, 거기, 한, 컵이 요 정도 되잖아요. 그, 까딱 채우지 말고, 한 5분의 4 정도 되게 해서, 비닐에 담고, 묶어서 양말 속에 넣고 양말을 왼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스카시테프 스카스테이프를 묶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왼쪽 다리에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 이게 오른쪽 상자에 있던 가스가 또 가운데 몰래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밀려오고 그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실겁니다 자, 자, 이렇게 양말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테이프로 붙여놓고 이 안에 한 100g 정도 어, 뭐 110g 정도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제 막 아주 심하게 체했다 그러면 조금 더 무겁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0g 에서 한 120g 한 150g 까지도 괜찮습니다 아 어. 근데 이 방법이 막 설사가 계속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사가 계속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통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도 많이 도와드려 봤는데 뭐 병원에 가면 장염이다 이래 되버리는데 장염인데 제가 운동을 시켜주면 멈추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해주고 머리 주머니를 또 차고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설사가막 하루에 막 10번씩 20번씩 나오던 게 멈추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병원에서 는 장염이라고 진단받고 저는 그냥 그건 장염 아니다 가스가 지금 오른쪽으로 너무 넘어가고 있다. 이거 바로 잡으면 멈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 그분들한테도 동일하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다 통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이 100g 정도 해서 왼쪽 다리에 차는 겁니다. 왼쪽 다리에. 왼쪽 다리에 발목에 이렇게 차는 겁니다. 발목에. 그렇죠? 차고 이제 자극을 들어갑니다. 자이이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누워서 하는 작업입니다. 누워서 하는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조금 신중하게 아, 좀 마음을 좀 안정을 하시고 그런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막 짜증나시죠? 근데 제가 원리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했던 말또 해주고 한번더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근데요 자한 가지 치안한 점을 봤어요.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려 봤는데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도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셔요 어느 쪽이 무거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나중에 꼬치꼬치 캠으로 보면 아, 왼쪽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똑같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똑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걸 느꼈으면 아 이런 것도 근데 왼쪽이 무겁다고 얘기는 하면서 조치를 안 해줘. 제 동영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왼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으로 넘겨주라. 이렇게 해주는데도 왼쪽이 무거운 걸 알면서도 오른쪽으로 안 넘겨주는 거예요. 계속 왼쪽을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증상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죠? 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보기가 런 가끔가다 두려울 때가 많아요 아댓글이참 그게 나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이젠 거의 뭐 공포 수이에요 근데 걱정이 돼서 보기는 보는데 혹여나 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그냥 보기는 보는데 또 동영상을 올리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보기는 보는데 볼 때마다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아,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 뭐 그래 하튼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동영상이 너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아. 보시면 돼요. 자 왼쪽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자 물병을 일단 잡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쪽으로 누울까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자 기준을 정하세요. 영상으로 보면 잘 몰라요. 자 여기가 왼쪽입니다, 왼쪽. 자, 여기가 왼쪽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왼쪽이고. 제가 오른쪽 다리는 접고 있죠. 그 왼쪽 다리는 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왼쪽 다리는 이렇게 흔들어준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 다리도 항상 접고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어, 뭐, 한 시간당 한 5분 정도 이렇게 접고 있으면 좋다. 또, 그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이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 자, 기본적으로 아, 자, 오늘 동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그, 그 아,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리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양손에 일단 은 물병을 잡겠습니다 일단 은 물병을 잡을게요 근데 이제 어, 적용에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리 조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다리에 100g을 차고 자, 왼쪽 다리에 100g을 차고 그죠? 차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없으신 분들은 지금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빨리 모래주머니를 만드세요. 지금 모래주머니 집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서 도, 동영상 멈춤해 놓고 만들고 와서 이동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다리에 차고 어. 어, 저는 지금 차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졌어요. 일단 벗겠습니다. 아니, 아. 차고 저, 저 물병을 이렇게 잡아요. 팔꿈치를 땅에 대고 팔꿈치를 땅에 대고 물병을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손으로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 조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리 조작은 오른쪽 다리를 다섯 번을 들었다 내립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섯 번을 들었다 내립니다 자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아니 아 양쪽 다리 그러니까 양 두, 다리 둘다 양쪽 다리를 이렇게 자, 그 다리를 들 때, 이렇게, 이 머리 쪽으로 이렇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 너무 내려가지 말고, 너, 너무 내려가서 이러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상태에서, 하나, 둘, 자, 이러면 허리가 안 아픕니다.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에는 왼쪽 다리를 1 0 번을 들어서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 다리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자, 이러면, 근데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왼쪽에 발목, 발목에 모래점을 채워놨으니까 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뭐, 꾸르륵꾸르륵 소리도 나, 날 수도 있고, 조금, 지금 당연히 안 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5분 뒤부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 다리를 다시 접고, 왼쪽 다리를 펴고,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면 가스가 더, 자, 무릎을 이용해서 흔들어도 되고, 발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도 되고, 뭐 다리는 그냥 한, 하여튼 흔들어 주면 돼요. 흔들어 주면. 뭐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그냥, 어, 하여튼 흔들어 주세요. 어.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 오른쪽 다리가 무거웠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무겁다는 말은 오른쪽 창자의 가스가 너무 많다는 라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창자의 가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왼쪽 창자의 가스가 없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가스 이동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겠죠. 그러면서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컨디션은 망가지고 심장도 벌떡벌떡 뛰기도 하고 온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풀어 주려고 다리 조작을 하고 지금 오른쪽 다리를 접고 있으면 피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가벼워지고 다리를 피고 있으면 피가 잘안 빠져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접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빠져나옵니다 느리게 빠져나와요 누워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아까 왼쪽 가슴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왼쪽 가슴이 무겁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물병을 위로 10번을 달았다 내립니다 하나 자 양쪽 물병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아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왼쪽이 무겁다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물병을 오른쪽 칼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자 바람을 좀세고 길게 불어야 됩니다 바람을 좀세고 길게 불어야 됩니다 몇번 정도 불어야 되냐면 아, 바람을 한 다섯 번 정도 부는 횟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다섯 번 되면 여러분, 이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멈춰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모든 방법, 방법을 찾아가서 너무 맹신하고, 너무 그 고지고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화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른팔을 들면서 바람을 아주 길게 세게 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바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아주 길게 세게 불어야 됩니다. 자, 바람을 한 다섯 번 정도 자, 이 정도 바람 세기로 처음에는 바람이 잘안 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바람이 날 숨이 잘안 돼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입으로 바람이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복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불었을때 바람이 잘 불리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바람을 불었는데 바람이 안 불린다는 라 거는 내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간단한 건강 테스트법이에요. 날숨이 안 되면서 사람이 나중에 폐가 커지면서 죽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날숨이 자동으로 돼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100m를 달리고 나면 하, 하, 하, 이게 날숨작업이에요. 날숨 작업이에요. 날숨, 공기가 막 알아서 빠져나가요. 그죠?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100m 달리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지 100m 달리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하여튼 바람을 한 다섯 번 정도 부는 만큼 이렇게 막 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잡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거는 이제. 물병을,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흔드세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날 일자로, 자, 요렇게, 요렇게, 가볍게. 세게 하면, 좀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하니까. 일자로도 하고, 가로, 가로로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건 기본 동작이에요. 상하 비대칭 피를 끌어올리는 동작인데 자, 요거 하고 자 이빨 딱딱 도리도리가 중요합니다. 이빨 딱딱 도리도리가 중요한데 이게 이빨 딱딱 도리도리 하면 위장에 있던 가스가 아까 다리 조작을 통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던 가스가 이제 위장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빨 딱딱 도리도리 하면 가스가 계속 식도 쪽으로 밀려올라 옵니다 계속 식도 쪽으로 밀려올라 오면서 가스가 빠져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으면 하다가 그냥 에이 형내 던져버리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영상이 되어버리니까 일단은 물병을 살살 흔들고 자 이렇게 살살 흔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 딱, 도리도리. 이렇게 합니다. 자, 이빨, 딱, 딱.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빨, 딱, 딱, 도리도리. 자, 아까 이제 오른쪽 물병을 팍 들으면서 바람을 불어줬는데, 이런다고 해서 왼쪽이 많이 무거웠던 게, 그러니까 맨날 며칠, 일주일, 이주일 동안 왼쪽이 무거웠던 게, 물병을 막한 스무 번 흔들었다고 오른쪽으로 확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중치 계산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2주 동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왼쪽으로 피가 많이 왔어. 무거워 있었어. 그러면, 물병을 몇 번을 들어야 이쪽으로 넘어올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고, 조금 무거우신 분들도 있어요. 조금 무거우신 분들은, 어, 적당량,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하다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멈출때도 언제 멈춰야 될지를 잘 판단해 을 줘야 돼. 너무 열심히 하고 또지나쳐갖고 자, 과유불급자 지나쳐서 너무 멀리 가버리면 또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또 오른쪽이 무거워져서 이상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이 너무 무거웠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에 물병을 내려놓습니다. 왼쪽에 내려놓고 오른팔만 또 흔들면서 또 바람을 또푹 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더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물병을 내려놨으니까, 오른쪽으로 피가 더 극적으로 오겠죠. 더 강하게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다섯 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병을 내려놓고 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 그러면, 아, 왼쪽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흔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 왼손에 물병을 놓고, 오른팔만, 막 흔들어 주고 난 다음에 바람불고 흔들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리 조작에 들어갑니다 다리 조작 하나 자, 오른쪽 다리 다섯 번 자, 양쪽 다리 다섯 번 자, 다리 너무 내리지 마세요 자, 왼쪽 다리 열번 10번 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10번 했습니다. 자, 5번, 5번, 10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 규칙대로 가세요. 동음 상태로 이제. 이제 물병을 다시 잡습니다. 잡고 슬슬 흔들면서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머리를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요번에는 가슴 쪽으로 피를 지금 오른쪽으로 넘기고 있는데 아까 뭐 왼쪽 머리도 무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머리도 무거우니까 이제 오른쪽 머리로 피를 좀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슴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요럴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 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얼굴을 잘 보시고 물병을 잡고 있고 얼굴을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면 왼쪽 뒤통수가 이렇게 바닥에 눌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왼쪽 뒤통수 아니 오른쪽 오른쪽 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뒤통수가 눌려요 오른쪽 뒤통수가 그 상태에서 오른쪽 뒤통수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지그시 꾹 자, 가슴을 좀 들고 지그시 눌러주고 되세요 다시 물병 잡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물병 잡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빨 딱딱 도리도리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자 요번에는 아까는 이제 오른쪽 뒤통수를 눌러줬으니까 요번에는 오른쪽 앞 이마로 피가 조금 올라오게 만들 거예요 오른쪽 앞 이마로 자 이번에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을 돌리면 오른쪽 아비마가 위로 와 있죠 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머리를 위로 드는 거야 자, 들고 자, 이빨 딱딱 아래위로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페에 있던 피가 오른쪽 얼굴 쪽으로 이렇게 피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머리 쪽으로 자, 이빨 딱딱 흔들 흔들 이빨 딱딱 흔들 흔들 자 이빨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면 이빨이 깨질 수도 있고 너무 장시간 이빨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요. 이빨은 아주 부드럽게 그냥 다 갖다 대다가 뗐다가 갖다 대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하게 하셔야 돼요. 이빨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러니까 오른쪽 뒤통수하고 오른쪽 아비마 쪽으로 피로 올렸습니다자요번에는자 이런 물병을 잡고 있다가 자 다시 한번 이빨 딱딱 도리도리 한번 하세요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번에는 양손이 물병을 내리고 자,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 머리 옆머리 있잖아요 옆머리를 지그시 눌렀다가 눈채로 하는 겁니다 고개 들고 지그시 눌렀다가 빼고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다시 오른쪽 머리를 지그시 눌렀다가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또한번더 오른쪽 머리를 지그시 눌렀다가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뒤통수 오른쪽 아비마 오른쪽 옆머리 쪽으로 피가 더 올라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물병을 들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잘 한번 느껴보세요 이빨 딱딱 도리도리 하면 왼쪽 머리가 좀 가벼워진다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왼쪽 머리가 좀 가벼워지고 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면 어, 아까 이제 충분히 오른팔도 좀 흔들어 놓기 때문에 심장 뛰는 거나 이런 것도 멈춰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왼쪽이 또 가벼워지면서, 이제 가스 이동이 되면서, 이제 뭔가 좀 편안해져 간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네, 계속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번 맞춰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병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물병을 한 다섯 번 정도 위로 들었다, 내렸다 는니다 다섯 번 정도. 여러분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 팔을 막 들었다 하면서 바람을 또 세게 붑니다. 자, 왼팔을가만 있고.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방구경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왼쪽이 무거워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오른쪽을 너무 하는게 지금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왼쪽이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자꾸 기분이 나빠져요. 여기서 양해를 좀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한 다섯 번 정도 바람 불 동안 막 해놓으면, 이제 아까 했는 거에다가 플러스 또한 바람 다섯 번 되면서 또 피가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머리 쪽으로도 넘어갔고,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 쪽으로도 많이 넘어갔고, 아까 다리 동작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왼쪽 다리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왼쪽 다리. 자 물병 잡고 이렇게도 해 됩니다. 양쪽 다리를 들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줘도 돼요. 그러면 가스가 더 빨리 넘어옵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고 뭐 왼쪽을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가만히 있고 자, 이렇게 하면 가스가 훨씬 더 빨리 넘어오게 됩니다. 자, 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고 판단돼서 그냥 정면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이제 물병을 살살 흔들면서 자 뒤통수를 한번 눌러주세요. 뒤통수 자 이렇게 가슴을 들면서 뒤통수를 지그시 눌러주라고 자, 내리세요 자, 내리고 자 이번에는 머리를 위로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렇게 하면 배가 막 꿈틀꿈틀 끓일 거예요. 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막, 체했다가 이러신 분들은 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토하면 좋아요. 토하면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속이 미식미식 끓인다. 미식 그러니까 토하기 직전이 미식미식 끓인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미식미식 끓인 미식 건 사실은 긍정적인 거예요. 왠가 하면 왼쪽 창자가 찌그러져 있다가 아까 가스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에서 가스가 넘어오면서 창자가 펴지면서 이제 압력이 형성되면서 미식미식거려요. 막, 위로 막 음식물을 올려보내려고 막, 그러요 막, 트림도 올라오고, 제가 저도 지금 방금 트림 나왔는데, 트림도 막 올라오려고 하고, 음식물도 막 올라오려고, 어떤, 어떤 때는 막 위산도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위산 한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식도가 너무 손상이 돼 있는 분들은 위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내가 건드리면 끝이 없고, 그니까 러 한, 한, 번 나오는 건어쩌수없다이 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도와주다가, 아,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아, 걱정하지 말고 토해도 괜찮습니다. 토하면 훨씬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식미식 끓이다가 트림몇번 하면 미식 끓인 게 멈추기도 합니다. 그니까 러 토하든가 미식 끓이, 미식 끓이면서 트림하면서 끝나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통수 눌러주세요. 자 가슴 들고 자 다시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 리 다시 내리세요 자 이번에는 등누르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왼쪽 머리에서 오른쪽 머리로 피를 옮겨서요. 그 다음에는 문제는 등도 있다라는 거예요. 등도. 왼쪽 가슴이 무겁다라는 걸 왼쪽 등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병을 잡고 다리를 모아서 엉덩이를 드세요. 엉덩이를 들고 자 오른쪽 어깨에 오른쪽 등을 더 많이 들읍니다. 자 왼쪽을 들고 오른쪽 엉덩이를 들썩 끓이면서 오른쪽 어깨 뒤에 등을 누르세요 자, 다음에 왼쪽을 살짝 누릅니다 왼쪽을 살짝 누르고 다시 오른쪽을 오래 누릅니다 오랫동안 다시 왼쪽을 누릅니다 다시 오른쪽 등을 오래 누릅니다 다시 왼쪽을 누릅니다 다시 오른쪽 등을 오래 누릅니다 다시 왼쪽 등을 누릅니다 자, 그럼 자, 한네번 정도 이렇게 하면, 자, 등에서도, 자, 오른쪽으로 피가 넘어온 거예요. 자, 자, 다시, 이빨딱딱 도리도리. 자, 하셔야 됩니다. 이빨딱딱 도리도리. 자, 뒤통수 한번 누르고, 자, 머리 한번 들고, 이빨딱딱 도리도리.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돌리돌이자 이제는 여러분 물병을 잠깐 내려놓고 양손으로 이마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이마 마사지를 양손으로 이마 마사지 하겠습니다 자. 이마를 좀꾹 누르면서 막 움직여 주세요 이마. 자, 더 좋은 거는 머리를 들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머리를 들고 자 두피 마사지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마 윗부분 두피 마사지자 이렇게 하면, 자 느끼시는 분은 제가 이제 도와드리다 보면 선생님 뭐 얼굴에 피가 확 올라와요 이런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또자 이마 마사지로 막 이렇게 하고, 자 이빨 딱딱도 하시고, 이빨 딱딱 이마 마사지. 자내리세요 자, 목이 너무 아프면, 자, 뒤통수 한번 눌러주세요, 뒤통수. 다시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더디더리 두피 마사지. 자, 이렇게 머리를 들어버리면 위장을 타고, 시,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식도에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목에서 얼굴 쪽으로 피하고 가스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빨 딱딱 하니까 가스가 쑥쑥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 대단히 분들은 한요 정도 과정까지 오면 몸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몸이 아, 몸이 편안해졌다 몸이 편안해졌다 자, 여러분 왜, 왜 편안해지겠습니까 지금 가스도 조금 나오고 대칭도 균형감도 좀 맞고 그래 또 물어보면 오른쪽 아랫배는 좀 어떠세요 이러면 이제 풀렸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렸어요 그리고 또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기분이 좀 한결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점검을 해보죠 왼쪽 머리는 아까 왼쪽 머리가 아팠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이러면 아 이제 머리도 일대일로 거의 비슷 무게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속은 좀 어떠세요? 하면 속도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근데, 아, 저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왼쪽 머리하고 목이 너무 무거워서, 왼쪽 머리하고 목이 너무 무거워서, 어, 있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머리 누르기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뒤통수, 왼쪽 아, 오른쪽 아비마 왼쪽 머리 눌러주기 이렇게 한번 더 하세요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어, 이런 이제 의자 집에 이제 의자 같은 거 있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여기 벽이죠 벽 벽면에다가 이렇게 의자하고 벽을 약간 띄워놓고 이렇게 앉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옆머리를 이 벽에다가 이렇게 대세요. 오른쪽 옆머리를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너무 세게 누르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중간 정도 힘으로 지그시 누르세요. 옆머리를. 오른쪽 귀 윗부분 옆머리를 지그시 누르고, 자, 오른팔을 살살 흔드세요. 오른팔을 살살 흔들면서 바람을 후... 자, 불어주는 겁니다. 이걸 한한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왼쪽 머리가 진짜 무거워야 돼요 진짜 무거우신 분들만 이걸 해야지 아무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오른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서 머리를 누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오른쪽 머리로 피가 확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제 균형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까지 하면 어디가 하면 어, 좀 많이 좋아져 있어요 많이 좋아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가중치가 왼쪽이 무거워져 있는 가중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걸 어뭐 만약에 지금 오전에 이렇게 한번 했다라면 한번 해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정도에 따라서 지금 벌써 이 정도 해서 풀려버릴 수도 있고 아직 안 풀렸다 라면 조금 한몇 시간 생활 하시다가 오후쯤에 한번더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1대1이 됐으면 멈춰야지, 그죠? 언제 멈춰야 될 거나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생 듣기 힘드시죠? 하여튼 정상들이 굉장히 다르시기 때문에 무거운 걸 풀어주는 원리 또 균형을 5.5 대 4.5 1대 1을 맞춰주는 원리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 두시는게 좋아요 배워 두시는게 좋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왼손에 잡고 있는 이유는 저는 아까 왼쪽 비대칭이 왼쪽이 무거웠던 게 아닌데 너무 흔들어서 좀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어 약간 뭘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부러 왼쪽에 좀 이게 다시 왼쪽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제가 왼손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지금 왼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균형이 지금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좋습니다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 컨디션이 좋은 게 좋은 거는 맞아요 그죠? 여러분 어, 몸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는 안 좋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뭐 사례들을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인제 뭐 도와드리는 분들이라고 보면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 이제 아까 어떤 분처럼 전화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제, 이제 그 이제 자 우리 서로 이제 아프신 분들끼리 공유해야 돼요. 이제 본인 얘기라고 해서 혹시나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다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실명도 안 밝히고 그냥 사례만 얘기하는 거니까 어 혹시 마음이 상하신다면, 조금 용서를 해주세요. 전화기를 계속,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사무직을 하는데, 이제 오른손으로는 뭐 마우스를 잡고 있다고 전화기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전화를 받고, 일을 하고 몇 년간을 이렇게 했지만, 왼쪽 비대칭이 되어버릴 거예요. 고기를 계속 왼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분도 이제 오른쪽 비대칭 했는데, 아, 왼쪽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왼손에만 전화기를 잡고 보고, 전화할 때도 왼손,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더 무거워졌다. 아, 이런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뭘막 넣고 다녀요. 가을통도 넣고 열쇠고리도 넣고 전화기도 넣고 어떤 때는 핫팩도 집어넣고 뭐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뭐 장갑도 집어넣고 하니까 주머니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뭐그 핸드크림도 집어넣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몸이 자꾸 왼쪽이 무거워지는 거야 뭐지 나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지 그 무거워져서 오른쪽을 또 해갖고 조정을 해 놓으면 또무거워지요 그 맨날 며칠을 하다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때서요. 가만 보니까 왼쪽에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있니까. 왼쪽 안주머니에 핸드크림 들어가 있고 뭐 교통카드 지갑도 들어가 있고 전화기도 왼쪽에 들어가 있고 가글통도 들어가 있고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좀 가볍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왼쪽이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판단을 못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딴 애는 일반인들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그걸 놓치버린 거야. 그다음에 부라부라 그냥 무게 조정을 한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딱 무게 뭐확확하게는못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먹혀들더라는 거야. 먹혀들더라거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제 사례들을 얘기를 또 어떤건 하여튼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뭐르겠네 그래 어떤 여러분들이 일, 어떤 일정한 동작을 계속 하는 건 나빠요 어떤 동작 이제 댓글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뭐 108배 이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보면 저도 TV에서 봤는데 아, 뭐 108배 하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허리가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물론 그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허리만 안 좋았으면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좋고 허리만 좀안 좋았으면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뭔가 온몸에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 108배를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자살행위하고 동일합니 자살행위하고 동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허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허리 통증에 관한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이 허리 통증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 이동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고 혈액순환 등에서 허리에서 등으로 피가 못 올라오고 뒤통수로 피가 못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 의 일반인들은 본인의 경험상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좋아졌더라 이러면 그걸 막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랑이라고 뭔가 좀좀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아무 이렇게 판단 없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 그리고, 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왼쪽이 무거워졌던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일대일이 대칭이 됐잖아요. 이제 팔 흔들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라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라면,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한 40g 정도 더 무겁게 차고 있습니다. 40g. 이런 경우에, 왼쪽 비대칭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을 40g 정도 더 무겁게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들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물건을 잡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모래주머니만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도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손에 가벼운 팔찌나, 한 30g 되는 팔찌나, 아주 가벼운 어떤 악세사리 있잖아요. 한 30g, 된, 30g 정도 좋아요. 어, 그걸 하고, 한 10분 주기로 이렇게 하세요. 오른팔을 한 5번을 흔드세요. 5번했는데 이때는 바람을 부는 게 아니야. 오른팔을 한 5번 정도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부드럽게 불어주면 됩니다 양팔을 흔들면서 자 이것도 양팔을 한, 뭐한 7번 8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면 딱 돼요 네? 그러면 오른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안분다라는 거는 오른쪽 폐로 피가 올라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오른쪽 비대칭이 는 거, 오른쪽 라인이 떨어졌다는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안 불고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으로 올라와요. 어, 그, 올라오기도 하고, 피도 들어고 오른쪽으로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팔을 같이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버리면, 그러니까 동일한, 쇠가 동일하게, 어, 동,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 올라오면. 자, 올라왔으면, 자, 오른팔을 다섯 번을 더 흔들었다. 이 말은, 이제 오른팔 무게도 있어요. 오른팔이 한 3kg 정도 된다 치면. 3kg만큼, 그, 3kg만큼, 3 k g 니까 5번 을 흔들었으니까 한1 5 k g 가 형성이 된 거야. 1 5 k g 가 올라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10분에 한 번씩 팔 동작을 한다. 다리 동작하고 팔 동작하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오른팔을 5번 바람 안 불고 불 이렇게 흔들고 양팔을 또한 7번이나 10번 정도 뭐 바람을 불면서 흔들면 이 효과가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는 5분 정도 5분에서 한 15분 정도 길게는 한 20분 정도 효과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또한번 해주는 거야 또한번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게 어떤 분은 5분마다 한 번씩 하면 제일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분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5분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5분에 한번 하면 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한 20분에 한 번에 하는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이제 무게감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하면서 막 그래도 왼쪽이 자꾸 무거워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른손에 좀 무거운 걸 잡고 그때는 오른손에 무거운 걸좀 잡고 그냥 양손을 같이 한들면요 같이 양손을 같이 이렇게 막한들면서 바람 불면 결국 오른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빨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딱 내려놓으면 왼쪽이 무겁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올라왔던 피가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지는 컨디션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사례들은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어떤 뭐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판서를 하면 계속 오른팔만 이렇게 드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 그럴 때는 이제 왼쪽을 좀, 뭐, 다른 사람보다 무겁게 차야 돼요. 환수를 하는 동안에는. 한 100g 정도 이렇게 차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또 이제, 일이 끝나면, 학원 일이 끝나면, 또 보통 모래주머니로, 그러니까 한 30g 차이 나게 이렇게 착용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하여튼 뭐, 모래주머니를 손에만 찼어요. 다리에는 안 찼어요. 뭐, 또 왼쪽 팔에만 찼어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에, 여러분들이 좀 부정확하실 경우에는 자신이 없으실 경우에는 세미나를 한번 오시는 게 좋아요 세미나를 한번 오시는 게 좋고 그 세미나는 이제 그 대사정후군 치료법 77강 밑에 동영상은 보시지 마시고 그 밑에 댓글란에 있습니다 댓글란에 보시면 어, 세미나 안내가 나와 있는데, 또 그게 또뭐 하나 더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 있을 거예요. 어, 기본 동영상 또 보시고 오셔야 되는 부분, 의무조항이에요. 기본 동영상 보고 오셔야, 그, 세미나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뻔한 질문들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좀, 언짢어 하시고, 짜증내 하시고, 저도 막 했던 말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막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들고, 그냥 기본 동영상은 꼭 보고 오시고, 어. 그니까, 직업적인 특성상, 모래주머니나 어떤 팔 동작, 다리 동작이 난해하다. 이런 분들, 여러분 그냥 세미나에 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어, 아, 나는 이런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아, 이럴 때는 모래주머니 어떻게 하고, 뭐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동영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저의 이제 막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해요이 동영상을, 제 오늘 동작을, 이거는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는 동영상이고,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분의 증상을 듣고 해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동작을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왼쪽이 무거워졌고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나 통해 요뭐 배가 뻥그라지처럼 있거나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제 또 오른쪽이 무거울 때는 팔동작은 또 반대로 해야 돼 아까 머리 누르는 것도 반대로 해야 되고 다리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다리는 똑같다고 했고 오른쪽이 무거울 때는 아까 팔동작을 완전히 반대로 해야 돼또 머리 누르기도 반대로 눌러야 되고 왼쪽을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증상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표준화 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이동영상을 안올리려고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라건 아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면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정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안올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정상들을 가지신 분들은몇번 이제 도움을 드리고 나니까, 진짜 한국땅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그게 더 두려운 거야. 에그리아이 아, 나도 모르겠다. 일단 올려드리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컨디션이 좋아지면 좋고, 저 나빠지면 저를 욕하면 안 돼요. 저를 나무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 그, 여러분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내제 말을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잘 판단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자신이 없으면 쌤이 나오세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쌤이 나오시면 보여드리고, 아, 세미나 장소는 신길동에 있습니다. 신길동. 아,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지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길동, 아, 오성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성교회. 신길동 오성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 나와 있으니까. 제 세미나 장소, 제 교, 교회에서 하는데 교, 굉장히 협소해요. 교회가 좁아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람들 많이 수용을 못해요. 교회가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 세미나에 거의 막 보통 평균 한 12분에서 1 5분까지 이렇게 막오세요 근데 세미나가 거의 한 4시,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래 진행 됩니다. 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좀 차편을 좀 길게 잡아놓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한마디라도 더먼 길에서 오셨는데 도움을 받고 가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그게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미나 장소로 막 떠벌려서 알려드리기도 곤란하고 진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움직여서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릴 수있는 세미나에 오면 제가 그 주에 한번 전화는 드려요 아, 제가 어, 조정을 해드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전화를 드리고, 저, 저그 이상은 제가 해드리기가 곤란해요. 어, 곤란하고. 그,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지도도 나오고, 뭐 하여 그, 뭐, 지하철역은 그삼보라매역 어,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네, 꾹, 직진하시면, 직진해서 한 150m 정도 올라오시면, 사거리 하나 지나서 계속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아, 세미나 장소, 이제 오성교회라고 이렇게 뜹니다. 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하여튼, 시간이 벌써 1시간 11분째 지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한주 동안,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몇분 계셨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후원이 많거나 적거나 아, 저는 이제 후원을 받을 때 아, 제가 귀찮아요 그러면. 뭐 십자가도 저기 있고 귀찮은데 제가 이거 야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힘드신 분들한테 내가 이런 후원을 부탁을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양심상의 문제도 있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가 이제 밭을 갈고 논을 메고막 이런데 일하는 소는 최소한 그 자기가 일할 때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아 그래. 네. 그 그러니까 일을 하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조금 할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아 글쎄 아니면 다 베풀어줘야지. 에뭐 네? 이거나 없거나뭐내 옷도 다 벗어 줘야지 막 그러면서 내가 후원금을 부탁을 할 수가 있나 또 마음이 또 찝찝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 후원금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저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게 참 저한테 힘이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힘이 되는 거는 맞고 아. 물론 저도 이제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좀 비방성 있는 어떤 댓글들이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아 그럼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아또 좋아져 진짜 힘든 병마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그런 분들이 또 뭔가 좋아지셨으니까 또, 또 후원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쪽으로 조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뭐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하고 함께 가시는 거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무 상호하면 저도 막 낙심해서 진짜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요. 어, 저도 나 인간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싫은 소리 자꾸 들으면 도망가고 싶고 근데 아프신 분들은 뭐,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프신 분은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제공을 안 하면, 오픈을 안 하면, 이건 또 나의 어떤 죄약된 어떤 나쁜 짓이잖아요. 아는 걸 모른다 그래도 그것도 다죄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는 걸입 다물고 있는 것도 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습니다. 오늘 오늘 동영상 주의해서 들어보시고 머리 주머니를안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이제 이런 운동하실 때는 왼쪽 다리에 착용하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만약 에 머리 주머니를안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아침에 한번 하시는 것도 좋고 뭐 퇴근해서 직장에서 퇴근해서 한번 이제 이게 균형감을 좀 보기는 봐야 돼. 근데 이제 그분이 아 이제 아,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거는 거의 오른쪽 비대칭의 경우의 동작이에요. 오른쪽 비대칭의 경우의 동작이니까 여러분 참고 알고 계세요. 왼쪽 비대칭의 경우에는 반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셔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한번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러한면 회복 운동이 돼요. 회복 운동이 되고, 어,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까 등 누르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등 누르기도 허리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눌러도 허리, 허리에도 좋고, 허리가 아프다 싶으면 아까 엉덩이 들고 등을 좀 누르세요. 그러면 등도 좀 편안, 허리도 좀 편안해지고, 또 물병을 잡고 있으면 허리가 또 한결 안 아파요. 피가 올라오면 허리에서 피가 올라오면 허리가 훨씬 안 아프니까 물병을 이렇게 잡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다가 혹여나다가 하 가슴이 너무 답답해진다, 혹여나다가 하 가슴이 너무 답답해진다,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어, 조금 걸어다니면 한한 한 2, 3분 걸어다니면 쏙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일어서버리면 그만 쏙 내려가니까 제가 주의사항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